부산 동네구 안락동 신축빌라 역세권 신축빌라 소... 소재지 부산 동네구 안락동 전역면적 78.37제곱미터 23.7 분양면적 3 0평형 매물종류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형태 분양매매 매물안황 7층 중 6층 방수욕실 3개 2개 사용 승인일 2017년 11월 3일 주차 가능 여부 가능 관리비는 사용량만큼 방향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용도 지역 지목 공동주택 대 대출금 신용도 따라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 도로상황, 4m 도로적. 입주 가능해. 언제든지 가능. 매매가 2억 2천만 원. 매물특위사항. 역세권 신축빌라. 주택가 지역으로. 인근절의시장. 교통편 리아무수. 한남노타리 근처에 신축빌라로 충렬사공원이 인근에 있고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 지하철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항공 촬영으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방3 욕실 2개이고 엘리베이터 있으며 신축빌라답게 너무 깨끗합니다. 역세권의 빌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특별 분양하는 신축빌라입니다.